안녕하세요. 이지장례 김팀장입니다. 벌써 14번째 방송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김팀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 달라진 장례식 컨텐츠로 찾아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하면서 장례 문화도 달라진 추세를 반영해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꼭 들어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상조회사 선택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조금 재미있게 방송하겠습니다. 저희 15년 장례 경험에 비추어 과연 좋은 상조회사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까 싶은데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상조회사 선택보다는 좋은 의전팀장을 잘 만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정업계 사람으로서 어딘 나쁘다 어딘 좋다 말씀드리기는 애매모하고요 동등한 입장에서 봤을 때 상조회사보다 좋은 의전팀장을 만나시면 그상가 빚을 제대로 보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정말 많은 장례의전팀장들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생부터 시작을 하여 대략 몇천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대학교에 장례지도학과가 있습니다 남녀불문하고 유망 직업이라고 이미 인기가 좋은데요 하지만 너무 젊은 팀장은 경험이 부족하여 잦은 실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젊은 팀장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주 소수이십니다. 상조회사마다 에이스라고 하죠. 에이스팀장들이 꼭 있습니다. 팀장마다 순번으로 행사에 투입이 되는데요. 사실 그 순번을 어기고 배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좋은 의전팀장 만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진심으로 내 가족 같은 마음으로 다스리는 팀장 그 팀장으로 인해 상가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팁을 알려드리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전 상담 사전 상담을 먼저 꼭 받아 보시라는 겁니다 의전팀장과 상담을 원한다고 하시면 웬만하면 행사진행팀장과 상담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통화만 하더라도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친절하고 상냥하게 통화를 하셨다고 느껴지시면 그 팀장 상함 또는 전화번호를 메모를 하여 추후에 장례가 발생했을 경우 그 팀장한테 바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해당 상조회사에 전화하셔서 사전 상담했던 팀장으로 배정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웬만하면 거의 다그 팀장으로 배정이 되실 겁니다. 조금 도움되셨나요?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장례 행사이므로 좋은 의전팀장을 배정받으셔서 고인 가시는 길 조금이나마 편히 가실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합니다. 잠시 후에 한눈에 다시 보기로 좋은 상조회사 선택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 김팀장을 원하시나요? 전 항상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사전 상담 또는 장례 진행을 맡겨주신다면 200%의 이상을 최선을 다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 약속 3일의 약속 부족하지만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니 많이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래튜브 이지장래 김팀장 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